원조 국민 MC 송해, 인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권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9일 오전부터 종을 행렬이 이어졌다. 배우 최부람, 이순재, 전원주, 방송인 전현무, 임성훈, 코미디언 김숙, 이홍열 김국진, 문세윤, 김민경, 유민상 가수임이자 대진아, 송대관, 인순이, 장윤정, 이찬원 등 오랜 세월 고인과 함께 활동하거나 인연을 맺은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송해를 따랐던 후배들과 지인들은 그를 아버지 근영님이라고 부르며 생전에 따뜻하고 인자했던 고인을 추모했다. 태진아는 우리 연예계에 큰 별이 졌다. 며 아버님 송해이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다. 고 고인을 추모했다. 송대권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났다. 몇십 년을 같이 지낸 사이라 눈물을 많이 흘렸다. 며 슬퍼했다. 이미자는 얼마 전에 전화하셔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더 아쉽다. 며 아이나 어른이나 지성인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가림차별 없이 대해주셨고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혜길이 위치한 종로구의 최재영 의원은 다음 주송혜길 선포 5주년 행사 때 뵙고 좋은 말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면서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른이라고 애도했다. 이외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도 조문했다 고인과 같이 방송한 적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는 이순재는 기극뿐 아니라 MC 등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상징적인 존재고 대중문화의 핵이라고 본다. 평생을 봉사하신 분이라며 송혜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입체적으로 당신의 역할을 다하고 가신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말했다. 95세의 나이에 현역 MC로 활동해온 송혜는 전날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쓰러져 타계했다 연결식은 10일 오전 4시 30분에 진행된다. 지난 8일 별세한 국민 MC 방송인고 송혜 본명 송복혜의 삶을 담은 평전 나는 단따라가 2015을 집필한 오민석 당국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송이와 함께 보냈던 일년을 돌이켰다. 고 교수는 13일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송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소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세월호 때였다. 몇백 명이 졸지에 물에 수장된 심각한 사태에 전국노래자랑 KBS 일하면서 보이게안되니까 KBS에서 부세 달 방영 자체를 중단한적 있다. 돈을 띄웠다. 이어 녹화를 안하니 악단 멤버들이 출연료를 못 받지 않나. 생활이 안됐다. 이어 이분 송해이 올라가서 간판을 치웠다.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노래자랑에 이바지한 게 얼마인데 배려해줘라. 돈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고 해서 밀린 출연료를 다 받았다. 대단하신분 이라고 말했다. 송해가 자주 썼던 말은 공평하게 라고 한다. 오교수는 송 씨는 전국 노래자랑 녹화할 때그 지역 행정가들,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장들에게 절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자리 없으면 중간에 앉으라고 한다. 이 무대의 주인은 행정가들이 아니라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 일화도 전했다. 그는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관객들 앉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며 그러자 뭐라 하셨다.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군수님 앉아야 하고 구의원 앉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셨다. 고했다. 이어 당시 송해 선생님이 당장 치워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당신들이 제일 앞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관계 국민이 다 긴장한다. 앉고 싶으면 저 뒤에 아무데나 퍼져 앉아 특석이라는 건 없다고 하셨다. 이어 저는 그위계를한 번에 물어뜨리는 게 아주 좋았다. 고 덕분이었다. 송혜는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르기 전해당 지역 목욕탕을 꼭들었다고 한다. 오 교수는 지역 주민들하고 거심팔의 이야기를 해봐야 당신이 무대에 섰을 때더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또송혜 선생님은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진행하면서 안싸운 피리가 없다. 면서 그분이 무대 완결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다. 당신 MC만 잘 보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가령 녹화를 하다 보면 초대 가수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출연자 중 선발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다든가 조명이 어떻다든가 그런 걸 하나도 안 넘기신다. 고전했다. 경전 지피를 위해 1년간 송혜와 전국 노래자랑 스케줄, 술자리, 광고 미팅, 가요 무대 녹화 등을 동행했다는 오교수는 송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물음에 무대 위와 아래가 똑같은 건 다정다감하다는 것. 정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배려하신다. 그건 실제로 무대 밖에서 더 깊고 심하시다. 꼭 기억했다. 송희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1927년생인 송씨는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데뷔해 1988년부터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아 34년간 이끌었다. 송씨는 국내 최고령 MC인과 동시에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부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기도 했다. 또 희극인 최초로 등관 문화 훈장을 받았다. 송의 선생이 우리나라 대중문화 발전에 끼친 공로도 크지만 늘 서민과 호흡을 같이한 스타였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다니며 승객들과 대화를 즐기며 방송 아이디어도 얻었다. 조금만 유명해져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급기야 음주운전으로 사라지는 젊은 연예인들이 많은 시대에 고인의 생활 방식은 남달랐다. 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건강도 챙겼다.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이른바 BMW 바스 메트로 워킹다. 매일 아침 저녁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다리에 근력을 키웠다. 오후 4시쯤이면 낙원동 동네 목욕탕에서 온탕, 냉탕을 반복하며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전국노래자랑 지방 녹화 때도 국내 목욕탕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며 방송 준비를 했다. 고인은 비싼 헬스클럽 회원권 한장 없이 건강 수명을 다졌다. 그의 건강 비결 또한 가지는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다는 점이다. 노인의 고독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낙원동에 나와 상인들과 대화를 즐겼고 지하철 안에서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부인이 별세한 후에는 주말에도 나와 실버극장, 옛허리우드 극장에서 노인들을 위해 노래 봉사를 하기도 했다. 몇해전송의 선생과 가장 부러운 남편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90세가 넘어도 집에 두둑한 생활비를 주고 일주일에 의해서 3일 출장 전국노래자랑 녹화회간이 은퇴한 삼식이 남편을 둔 부인들이 부러워한다는 우스갯소리를 전해줬다. 송의 선생은 그저 웃기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95세까지 건강수명을 누렸다는 점이다. 송혜 선생은 장기간 입원한 적이 없고 평생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매일 반복하던 EMW와 사회활동이 고인의 건강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나이 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본인이 건강한 것이다. 간병 부담으로 자녀들의 삶이 찌를 염려도 없다. 요즘은 혈관 질환이 늘어 중년의 나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은 회복해도 한쪽 몸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등 후유증을 겪을 위험이 있다. 중년인 나도 벌써부터 간병 문제를 떠올린다. 나이 들어 내 자식에게 간병 부담을 지울까 두렵다. 오늘도 송혜 선생님을 생각하며 나도 BMW를 실천한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빈다. 선생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